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잠재의식 그리고 그 이상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아, 우리가 뭐 내면에 제가 써놨죠 뭐, 근원이 있고 어, 진짜 내가 있다 참나가 있다 그리고 본연의 내가 드러난다 또는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면에 신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 그 내면의 신 그리고 참나,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지 정확한 표현이죠.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드러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미 우리의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부르는 명칭을 근원, 어, 참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세도나 메서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어, 릴리징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 릴리징을 통해서 어, 내면의 근원 그리고 이 신이 드러나는 것들을 세도나 메서드일러두기 편을 어, 설명을 드리면서 마침 이 영상을 짤막하게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관전 포인트는 나의 내면의 근원에너지, 어, 본연의 나, 내면의 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게 왜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는지 어, 매번 레스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이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이 장막, 이 장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제가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내면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 오만가지, 오만가지에 뭘로 차있다?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제가 미리 적었죠? 좋습니다 나의 내면은 생각으로 가득 차있고 사실 생각이란 말은 그냥 다 합쳐서 어중때서 아, 모조리 다 싸잡아서 그냥 생각은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생각을 구성하는 것들은 어, 이미지, 소리, 사실 감각 그리고 얘네들은 또 감정과 욕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 사실 내 내면이 가득 차 있잖아요 과거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내일 뭐하지? 오늘 뭐 먹지?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러한 내면의 세계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의 내면의 근원, 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동하시죠. 몇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이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이런 이미지와 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지만 가만히 머뭇보다까 갑자기 또이 저런 이미지가 전혀 생뚱맛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럼 얘네들이 줄줄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흘러가면 사라지겠죠. 네 흘러지면 사라지고 그럼 얘네들이 사라지면 어, 어떻게 되나요? <웃음> <웃음> 갑자기 이제 뭐해지네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항상 얘네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얘네들이 사라지다니? 사라지는, 흘러가는 애들이잖아요.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바로 왔네요. 아이고. 얘네들이 사라지면, 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막, 생각이 없다고 막 표현하잖아요. 생각이 없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막 그게 안돼요 그런게 나와요 네. 얘들이 흘러가면은 얘들이 흘러가서 흘러갔어요 빠이빠이 하고 딱 사라지면 흘러갔다칠거예요 이렇게 네. 흘러가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남았죠 지금 아더 세게 지워야 되겠다. <웃음> 네. 지금 뭐가 남았죠? 다지워버렸는데 공간. 공간. 텅빈 공간. 텅빈 공간. <웃음> 텅빈 공간이다. 여기 칠판이 남았잖아요. 어 그러네. 칠판. 네. 유리가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또막 썼어요. 뭐 이미지라 쓰기도 하고. 어제 봤던 그 친구 김민호가 아빠 나쁜 친구 막 이런 거 썼어요 응. 나쁜 친구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막이 녀석 혼나야 돼 하면서 막 그려놨어요 응. 막 그려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그려놨으면 이 위에다가 그린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또 사라져서 지우기를 할수 있죠 아네 네. 그럼 또 뭐가 남죠 칠판이 남죠 그럼 제가 이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쓰고 막그 그 친구 얼굴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쓰고 아 우리 엄마 너무 나빠해가지고 우리 엄마도 막 쓰고 막 그렇게 해도 이 칠판이 달아서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또 낙서, 낙서를 또 해놨네 그리고 쓸 하고 싹 지워버리면 되죠 우리의 본연의 음. 상태가 나오잖아요 릴리징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나중에 또갈 건데, 그냥 낙서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막 부정적 생각, 긍정적 생각을다 버리세요. 그냥 낙서. 긍, 긍, 긍정적, 인 부정적, 인 여기다 긍정, 긍정적인 생각도 막 넣어놓고, 부정적인 것도 글도 막 써놨어요. 부정적인 글, 긍정적인 글막 써놨어요. 막 써놨는데, 아무리 써놔도 내가 이걸 지우면은, 우리 본연의 나는 뭐 무한하면서 손상이있지 않고 뭐뭐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써놔도 이걸 지금 본연의 내가 딱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참나 막 얘기하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 써놓은 이 생각은 이 칠판인가요? 칠판이란 생각은? 아 죄송합니다 칠판이랑그 글은 그 글씨는 글씨를 이제 생각이라할수 있죠 글씨는 흘러가잖아요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지구층이 다 씌었잖아요. 중면 끝인는칠판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리비진. 리비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음... 칠판이 남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칠판이라는 그 무한의 나라고 생각을 가. 할... 맨날 레스토생님뭐 무한의 나라 나오고 뭐 <웃음> <웃음> 나오잖아요. 뭐 하이 세프에서뭐 가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이게 네. 이게 우리 분연이요 이 본연은 절대 죽을 수도 없고, 네. 나중에 또 환생을 해도 전생이 있다고 뭐 믿으시도 마네 아무리도 되지만 환생을 해도 이 위에다 쓰는 거예요 전생, 그러네요. 환생, 음, 뭐. 다음 생 여기다 쓰는 거예요 다음 네. 생에 나의 모습들은 어떻게 그려지죠? 여기 그뭐 기억들이잖아요. 네.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의 이치판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음. 무한한 거야. 맨날 마음이 가리고 있다 막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야 뭐, 마음을 가리고 있어? 마음이 뭐 해야 된다는데 이겁니다 이게 나의 마음속에 는 뭐가 있지 항상? 저 나쁜 놈이야 어, 저 매일 뭐 해야지 항상 여기 써놓죠 막 써놓죠 뭐 해야지? 그리고 어제 뭐 했지? 어제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불었어뭘 맨날 써요 맨날 와, 막 써져 있어요 릴리징으로 얘를 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본연에나가 이제 딱 드러나고 본인의 나이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웃음> 맨날, 그러, 맨날 그러면 뭐 원래 본인의 나는 당신이 원래 갖고 있던 거야 원래 너야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장난치나그책 읽다 하면 <웃음> 그 사람 생각 든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깨닫는 <웃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지우란 얘기예요 아. 근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좀 제발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 그런데 저도 이걸 쓰는 동안에 어? 내가 이거는 마음이지 마음을 맨날 마음이 들이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 이 모든 기억들이 마음에 들어 가 있어요 우리 유리 칠판에다가 이 깨끗한 유리 칠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본연의 나라는 거는 여기서는 그냥 유리 칠판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이 이 본연의 내가 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 제가 여기 있으면 은 서울 사람인데 저뭐 저쪽 뭐저 부산에 내려가면은 나는 서울에서 왔으니까 서울 사람이니까 여기서 뭘할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사람은 내가 한계를 지었다 뭐잘 이해 안가는데 한계 지었다니까 그렇다 시짜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한국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투계해서 올림픽에서 같이 나가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우리 은하계 태양계가 있고 저쪽은 하계에서 왔는데 너 화성인들도 뭐 우리가 때는 힘을 합쳐야지 우리는 같은 은하계니까 태양계! 태양계에 있는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계를 지었죠 무한한데 자꾸 우린 무한하다고 하는데 이건 뭔 소리야 자꾸 나는 김세형이고, 남자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뜨고, 모시게, 모시게, 모시게 하면서, 한계를 지요 자꾸 여기다 뭐 그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릴리징을 하면서, 이 본연의 내가 드러나게 되는데, 본연의 나의 상태는, 그러나 한계가 지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한계가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뭐. 어, 원래 우리는 무한하니까 돈도 당연히 많고, 돈이 없기로 선택하면 없을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끌어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끌어올 필요도 없고, 어, 그렇다고 없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음, 자꾸 이거를 음, 쓰죠. 쓰죠. 돈은 벌기 힘든 거야. 막 여기 쓰죠. 어, 벌기 힘든 거라고. 어, 그래? 벌기 힘들다고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웃음> 벌기 음. 힘들다며? 그럼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지원하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만들어냈잖아요. 네. 내가 여기다가 긍정이라고 쓴 거고, <웃음> 아. 부정이라고 쓴 거예요. 긍정, 부정, 이거를 내가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고,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릴리징 하는 거죠. 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다르지만, 어, 이거 이렇게 깊은 생각, 좋은 생각을 음. 릴리징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난 이거 놓아버리기 싫은데? 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 이렇게. 막 기분 나쁜 생각,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우고 무서운 건데, 슬픈 건데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네, 받아들여야 돼요. 네, 둘다 그것들을 다꽉 잡고 여기에 써 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릴리징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근데 얘의 특징은 여기에 놔둬도 자연적으로 생각은 흘러가듯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오늘의 요약. 어, 제가 칠판에 아까 전에 써놓은 이, 바로 생각들, 그리고 이미지와 소리, 감각들을 우리가 지워나간다는 거죠. 깔끔하게. 이게 바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생각을 비운다라는 거고, 이것을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릴리징이라는 겁니다. 릴리징. 어, 릴리징을 통해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지워나가게 되면 뭐가 남죠? 아까 전에 보셨죠? 바로 이 칠판이 남게 됩니다. 이 칠판 즉 근원 참나 본연의 나 그리고 이 내면의 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좋아요 어,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어, 자세한 내용이나 어떤 질문 그리고 내용들에 대한 토의 토론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서세스데이 카페나 오서세스데이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